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 지난 2시간에 연달아서 샵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는 샵이 뭐지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샵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그리고 샵을 쓸때에 틀리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샵을 가지고 곡을 한번 쳐볼 거예요 음... 샵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선생님이 이제 정말 악보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치게 될 곡은 Money can buy everything. 이 말은요. 어 돈으로 모든 걸다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자, 악보를 딱 보면 첫 번째 마디부터 음, 응, 샵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샵은 노트 바로 전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노트가 있으니까 그 샵이 어디에 붙을 건지 금방 눈에 읽을 수 있어요 그죠? 렇자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ight hand, fine hand position 오른손은 뒤에서 시작하고요 자 먼저 오른손만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을 쫙 꾸니까 왼손에는 샵이 없네요 오른손에만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도 몇 개만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첫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노트에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노트에 있네요 그러면 천천히 먼저 어디에 s 이 붙었는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노트가 G에서 시작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G 한번더 치고 s h 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요 스텝 다운인데 샬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 다음 마디로 가면 스킵 다운이니까 원, 투 그리고 똑같은 노시고요. 또 d 데 샬비 있으니까 이 노시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치죠? 이렇게 쳐요. 그 다음 C, C, C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마디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만 잘칠수 있으면 나머지 것도 쉬워요 자 그럼 두손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오른손은 G에 있고요 왼손도 베이스 C and Skip Skip 줍니다 Ready? 1, n e Two, three, go. 대해서만 알면 치는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게 있어요. 샵을 치는데요. 건반에서 너무 끝에 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어디 난간 같은 데 서서 걸어갈 때 있잖아요. 난간이 너무 좁으면 난간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검은 건반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검은 것만을 칠 때에는 잠깐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치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얀 것만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럼 좀더 빨리 가볼게요 f i n 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F sharp 보기 쉽죠. 첫번째 왼손은 f a s 구요그 다음 WELL b l a c k b l a c k 처럼잘되있으니까 THIRD이고 그 다음은 SECOND이에요. 그래서 왼손도 코드로 보면 쉽구요. 오른손도 SHARP을 어디에 붙었나만 알면은 자 STEP DOWN에서 UP Up s h a r p 이고요그 다음 2에서 STEP DOWN인데 SHARP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그림처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악보를 보면 폴테, 피아노가 보일 거예요. 폴테는 크게 치는 거고요. 피아노는 작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폴테 사인이 보면 사운드를 크게 힘껏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피아노 사인이 보이면 작게 치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다이나믹 강약에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 속도도 조금 빨리 갈 거예요.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phone rings> 소리도 훨씬 좋고요. 치기도 훨씬 재밌어요. 단, 작게 치는 게 때로는 더 힘들어요. 소리가 빠지게도 되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너무 작게 쳐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작게 치지만 소리는다 고르게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빨리 한번 가볼까요? 자, 파인 헬프 포지션. 레디? 원, 투, go 어딨어요쉽지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샵을 어떻게 피아노에서 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샵을 칠때 너무 끝에서 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샵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곡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빨리 연습하셔서 다익혀두세요 그래서 까만 것만 해서 치는 게 편안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